와 이거 낙지 진짜 큰것 같아 예, 문, 문어 아니야 진짜?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아니야 <웃음> 진짜? 어, 낙지 중국산 국산 낙지칩 없어요? 아니 여기 이거만 중국산이고 뭐. 산낙지 국내산이에요? 전골도 국내산이고 <웃음> <웃음>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스타러스 원피스 있는데 그거 입고 올걸 자를 <웃음> <잘 웃음> 옮겼어요 저희 가족들이 갑자기 오느라고 갑자기가 <웃음> 아니었죠 갑자아니었 <저희가> <웃음> 네, 맞아요 절나가 어, 아니 사실 원래 자 집에 있는 시간인데 제가 쫓아내는 거거든요 촬영한다고 <웃음> 우리 지난번에 통영에 어, 현장 답사경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에어비앤비로 통영 게스트하우스 예약하는 법을 다 녹화했거든요 <웃음> <웃음> 에어비앤비로 들어가네요. 들어가서 예약하는 방법. 우리가 갈 곳은 통영. 통영. 게스트는 통명 통영. 오늘 오늘 입실하는데 오늘 예약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어디 에 있어야 되지? 우리 위치가 음, 항구 터미널. 항구, 항구 터미널 근처에 가야, 가야, 가야 되는데 그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중앙동 중앙동 아이 깜짝이야 중앙시장에 있는 데는 처음 가자 여기 중앙시장 있는데 이 지역 다시 검색하게 해요 <웃음> 엄청 많네 한국 보여야 되는 거지? 음. 여기 여기 터미널 여기 앞에 음. 있어야 되는 건가 봐 음. 오케이 자 봅시다 예, 음. 밑에 카페 있는 데고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가자 집 전체 말고 게스트하우스? 음. 아, 게스트하우스 개인실 개인실인데 아인실인데? 얘도 이거 볼까? 오다. 오, 오 괜찮다. 괜찮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괜찮은데? 어 공용 욕실 싫은데 공용 개인 욕실 있었으면 좋겠어. 아. 다시 개인 욕실 찾아 봅시다. 바닥에서 이불 까는 건 마음에 드는데. 일단 요렇게 하면 저장 같이. 되고요. 저장 하고요. 그러면 다시 보려면 음, 개인실. 참, 개인 욕실 있다. 개인 욕실 있네요. 다시 볼게요. 바다 보이고요. 어, 뭡니까?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야경 투어를 하는구나. 아. 파티 필요 없는데? 아, 상당히 저렴하나 최상위의 질. 후기를 봐야 돼. 후기 7개. 후기... 별이, 별이 4개인 거는 네. 그다 그닥. 별 5개 있는 걸로 해야 돼? 별 5개, 4개 반 이상. 와. 진짜. 4개 반 이상 이 별이... 해야 돼요. 4개 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음. 근데 4개 반이 아니면, 막 얘는 별 5개지. 오. 근데 다... 초기가 여섯 개밖에 없어 남성 전용 패스 남성 전용 안되고 있요 음. 아까 아, 거기랑 비슷한 데네요 아 오. 여긴 여성 전용 여성 전용 나쁘지 않네요 근데 개인 욕실이 없는 것 같은데 개인 욕실 없나요? 볼까요? 어, 베스트 4명의 욕실이 하나 음, 스포스트 슈퍼오스트로. 어 스포스트 중요하죠 스포스트는 많은 사람들한테, 혼자 온 분, 음, 조용하게, 한 사람 고민해보세요. 파티가 열려. 아, 파티, 아싸, 아싸 하는 데구나. 일단 뭐, 나쁘지 않아. 여기서도 체크할 수 있어요. 통영에 두개 됐고요. 얘도 아까 안 봤죠? 깔끔하게 생겼네요. 그런네 아, 봤나? 한 번데? 아까 반아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침대 어, 하나 아까 같은데고요. 응. 후기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음. 어 이럴 때는 이 게스트를 체크해 보면 돼요. 게스트가 게스트가 호스트 아 어, 호스트가 호스트가 다른 다른 물건에 대해서 후기를 어떻게 받았나 보면 되거든. 음. 아이고 여섯 개나 있네 호스트가. <웃음> 속도가 여섯 개나 돌리고 있구나. 엄청 많이 하는 분이네. 음, 전업으로. 아, 전업, 전업. 전업 자자 같은, 음, 같은, 같은 데 안에 방, 방이 여러 개가 있고, 음. 그방 안에 음, 각각의 음, 이제 다른 물건을 음. 올려놓은 거고, 얘는 방, 네 명이 들어갈 음, 수 있는 방인 음, 거고, 네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인 거고, 그렇네요. 1층은 다 똑같아요. 음. 그래서, 욕실은 음. 이렇게 쓰는 거고, 어. 어쨌든, 이 게스트하우스 위드라는 곳은, 음, 전체가 이런 곳이네요. 나쁘진 않아보여요.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선택하기로 그래요. 할게요. 네, 회장님 네. 바로 앞에. 네, 바로 네, 있고, 네. 두 명이 네. 한 방에서 자는 건데, 하루에 5 8 0 0 0 원. 응, 음. 음, 괜찮죠? 괜찮아요. 음. 화장실도 안에 있고. 화장실 안에는 다시 확인 안해도 돼요? 화장실. 다시 확인해볼까요? 네, 단독 사용. 아, 단독 사용. 게스트 두 명의 방 음. 하나, 침대 하나, 욕실 단독 사용. 좋았네요. 영어로 막 써져 있는데 같은 내용이고요. 네. 위치가 중요해요, 항상. 네. 우리가 네. 뭐, 외지에 가면 여행이나 뭐 출장이나 위치, 위치가 아주 좋다고. 후기는 음, 원래 예쁘니까. 중요해서. 후기가 하나 있는 건안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게, 이 호스트는 다른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 새로 오픈하는 집은 어렵죠. 잘, 저 같은 사람은 잘안 갑니다. 자, 예약 가능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이미 다, 음, 다돼있어요 인증이 되어있는 사람이에요 인증을 음 요하는 데도 있고요 음 저는 지금 인증이 되어있고 자 이분을 클릭하면 이제 이런 제이 메시지가 저절로 뜨고요 여기는 지금 고성 휴게소예요 음. 아닌가? 공룡휴게소구나 고성 어, 바로 결제가 가능한 음. 곳이에요 바로 결제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번개 표시? 네, 저는 이제 카드 인증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음. 카드를 되어 있는 걸로 그냥 합니다. 5만원. 하룻밤만 하는 건가, 우리 응? 음? 난 어떻게 지 이틀밤만. 1박 하고서는 그 다음에 네. 하면 되지, 만 뭐. 저는 이제 바로 결제가 될 거예요. 카드 인증, 개인 인증 다 되어 있어서. 자, 이제. 끝죠? 네. 이쪽에서 제 예약을 받고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요가 카톡이 받게 소영이 언니랑 막보 제가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음. 저한테 어. 메일이 왔어요. 음, 매일, 매일. 네, 예약이 전송이 됐고 아직 예약이 확정되지는 않은 음, 상황이니 음, 곧, 곧 어. 저한테 메일이 올 거라는 소식리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네. 어, 출발해요. 늦었... 네, 너무 늦었어요. 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 이 집은 주인장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그 음. 손님들하고 어울리는 거 굉장히 굉장하더라요 음. 다인실 게스트 하우스를 전업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관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깔끔하게 아주 예쁘예뻐요. 예 음. 음. 그리고 바로 바닷가 앞에 음. 이거 에어비앤비 뭐 문제는 없어요 이게 산업이 완전 다른 산업이다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호텔, 호텔 업계는 엄청 싫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우선. 이거를, 예, 민박업을 신고를 해서 이제 운영하면 좋지만, 보통은 그렇게 신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내방한칸 내겨주는 거는 괜찮은데, 집을 전체로 대여하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에요. 민박업이잖아요. 어? 방 하나는 괜찮아요? 방 하나는 괜찮아요. 대부분 다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세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호텔에서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호텔 측에서 그거를 보상을 해주던가 뭐뭐 뭐 이런 시스템이 있죠? 응, 네, 어, 있죠.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거가 베네는그 호텔 측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쟤네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저걸인정해주면안 된다. 기득권 음, 음. 음. 네, 세력과 신세력이 맞아요. 자 음. 음. 그런... 네. 아, 이제 만 하시죠. 네. 네. 여기 지금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구독, 여기다. 좋아요, 안녕!